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 센터와 제주 더 렌트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오 여기는 천지연 폭포입니다. 오리개를 보이고 그래서 480m 걸으면 폭포가 나온다고 하네요. 돌아가보도록 하죠. 천지연폭포가 있고 천재연폭포가 있는데 천재연폭포는 저기 중문관광단지 쪽에 있는 것 같고요. 여기 천지연폭포는 정방폭포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지금은 인스타360 1 x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방폭포도 그렇고 천지원폭포도 그렇고 입장료가 2,000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. 또 아까 그절물자연휴양님도 입장료 1,000원에 주차비 2,000원 네 이렇게 들었었습니다. 검표서가 있네요. 잠깐만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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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지앞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4시고요. 늦쪽져서 오렌지 이 조금 있습니다. 이걸 이제 3 m 짜리를 구매를 해서 끼우면 저 나뭇가지 다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 얼굴이 잘안 보이지 않을까. 빨리 정방폭포와는 다르게 천재폭포는 아, 좀 평지로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방폭포는 계단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천정폭포에 다다르고 있는데, 어, 가시면 앞서 제가 촬영했었던 방광폭포는 이제 포켓액션캠으로 촬영했었고, 을 이번 미스터 지금 인스타 3 6공원에서 찍고 있는데, 한번 두그 폭포에 담은 카메라 화면도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왼쪽. 들어가는 길은 오른쪽. 만약에 이제 터짜리를 샀을 때 모자이크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, 정말 번화가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m 정도면 사실 가시거리를 좀 벗어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네 이것도 한번 시도는 해 봐야겠죠 그러면 좀더 느낌이 달라지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네, 이거 이제 약간 촬영할 때 포즈가 좀 웃겨서 네, 많은 사람들의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철판을 깔고 촬영을 해야 돼요 잠수 없이 좀 내리겠습니다 네, 거의, 거의 다 왔습니다 경락포에 도착을 했고요 경락포코는 확실히 좀더 가까이 다갈수 있는데 여기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가까이 다 바를, 바라볼 수 있는 건경락포코이고요 그리고 워낙... 네 이제 경락포는 딱 포코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는 주변 경관들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서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すごく企画出来あ<音楽><音楽> 가까이서 사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도 조그만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, 오른쪽 선지원 폭포에서는 지금은 애줄기 네, 애줄기 가량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이 정도 크기면 은 사실 뭐 네, 엄청난 수량이 떨어진것 같네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볼수 없는 이런 공간들이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